하나, 둘, 셋! 네 안녕하세요, 네. 위엔터 연습생! 네. 안녕하세요, 위엔터 연습생! 위엔터 연습생! <웃음> 위엔터 연습생! 하나, 둘, 셋!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저희는 위엔터 연습생 석화, 왕군허, 마희룡입니다. 처음 연습생을 지금 신보도로 나오는 사람인데요. 아, 아, 맞아요. 맞아요. 어, 많은 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음, 위엔터 대표 귀요미 저 석화이고요. 는 올해 2 0살이에요떡떡떡떡떡하나둘셋 바나나우유 사주세요 저는 우엔터 대표 해피바이러스 <웃음> 겨울 원큰노입니다. <웃음> 뭔지 알것 같다. 뭔지 알것 같아. 뭔지 알것 같아. 그만 <웃음> 그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위엔터 대표 섹시, 아 섹시, 되고 <웃음> <태워> 싶은 마 x 로입니다 y sexy, sexy, s e x 어 sexy, sexy, sexy, sexy, s e 아 y s 맞아, y sexy, sexy, sexy, s e 도 y s e 고 y sexy, sexy, sexy, sexy, sexy, sexy, s e x <웃음> 너의 자꾸 너가 걸려 <웃음> 자 우리 코너 씨 우리에다가 당체 악무 음. 있어요? 음. 제가 먼저 m o 저향 m 있는 아이돌 아이돌 o 습니다 저는 반전 매력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. 음음 저는, 저는 딱 그런 이제 아이돌이잖아요. 딱, 어? 얘네 누구야? 라고 했을 때 아, 그냥 알아! 라고 음, 하는 모두가 아는 음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음 K-POP을 이끄는 대표적인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. 네. 음 오늘 이렇게 저희가 팬분들이 미리 보실 음수 있는 예고편같이 한번 뭐, 찍어봤는데요. 음뭐 어때요? 기대되시나요? 오늘 음 알아봤습 오늘 기대 실제요. 오늘 너무 기대되고 저희 오늘 정말 재밌게 알아 주 아이구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들아가요잘가 지금까지 위엔트레인먼 석화, 군마 기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별로 안 하고 싶다. <웃음> 우리 군호는 울 수도 있어. 울